나나 나 우클릭 누르고 있었어. 나 미쳤나봐. 나 미쳤나봐. 음, 절대 너의 얼굴을 가까이 보지 않을 것이야. <목소리> 우야. 우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라스트 네이버라는 게임입니다 솔직히 다 아시잖아요 유튜브 즐겨보시는 분들은 이 게임 한 번쯤은 봤을텐데 그렇습니다 뒤늦게 가지고 왔어요 제가 공포게임 절대 안 한다고 했는데 아또 이게 또 재밌어 보이더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막꿍약꿍약 하다가 썸네일 갑자기 떠올라서 딱 그려버렸는데 너무 마음에 들게 나왔잖아 원래 이렇게 썸네일이 잘 나와버린 게임은 무조건 해야되거든요 아뭐또 덤으로 엔딩까지 보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실 것 같아서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도둑이고 하필 살인마 집을 털어버리는 아주 불쌍한 도둑의 이야기죠? 엄청 길게 써있네 번역해주시면 좋고 번역 안해줘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겁니다 플레이 자체가 재밌으니까요 자 집에 들어왔어요 어 깜짝이야! 시작부터? 자 a 와 d 로 움직일 수 있고 좌클릭으로 플래시라이트를 켤수 있고 우클릭으로 눈뽕을 시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눈뽕을 시전을 할때아 아! <웃음> 아, 씨. 아! 이렇게 됩니다. 눈뽕을 <웃음> 눈뽕을 애들이 있을 때만 어. 들이 있을때만 없죠? 없죠? 딱 봤는데? 어, 이렇게 있으면은 눈뽕을 시전하면 되고 없을때 시전하면은 바로 사망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천천히 찔끔하고 찔끔하고 왜 안오지? 찔끔하고찔끔하고왜 안오지? 눈뽕을 제대로 받았나? 어디있어? 안 보이는데? 있어? 오, 갔다 이게 눈뽕을 성공적으로 하면은 좀 오랜 시간동안 안오나봐요 그럴 리가 없잖아 응. <웃음> 아니 근데 무슨 너 도둑 맞아? 왜 이렇게 오래 있다? 어왜 이렇게 실력이 없어? 집주인 지금 오잖아요. 이런 실력으로 뭘 털라 그래? 아나 방송이나 해. 시청자분들이 많이 도와 주실 거야. 가. 아 잠시만요. 게이지 씨 장난 장난 똥 때립니까? 아왜왜왜 왜, 왜, 속도도 점점 빨라져요. 어? 아아악! 아! 좀! 아 쫌! 아막 놀리네, 얘가? 하 씨. 두고 보자, 진짜. 너무 무서워서 손이 떨리는데 손이 떨리면 따지를 못하네 엄마.. 엄마 내가 왜 이걸 하자고 했을까요 <웃음> <웃음> 아이 가.. 가 빨리 가 그래도 프레디 했던 그 경력이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막 엄청 실수하거나 그러진 않네요 이래처최고는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나쁘지않아요 잘하고있어요 아니 진짜 근데 몇줄이야 장난에 끝이 없어! 신종 자물쇠가? 인응 클라스가 너무 남다른데? 자물쇠가? 야 우리집도 이거 달자 거져라아 이게 주변에 사물이 좀 많은데 일부러 저자식이 사물 가까이에서 쳐다보고 있어 아겠군 아이 실수로 오클릭 눌러버렸잖아 움찔해가지고 이걸 다시 처음부터 하자고 <웃음> <웃음> 아 이거 클리어 하신 분들 진짜 대단하시다 근데 와 장난 아니네요 게임 이거 하신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야 다쓰는 공포게임 안한다고 했었는데 후... 다시는 까진 아니고 좀 진짜 아후 놀래라 움찔했네 은은한 공포게임 있으면 그런거는 하고. 어. 이렇게 대놓고 무서운거는 좀 그렇잖아요. 가. 아. 목이 나만하질 않는다고. 아이씨. 아, 속도 빨라. 왜안 오지? 왜안 오지? 아이, 놀래라. 아, 어, 나 잠을 셋다고 있는데 계속 저 상태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진짜 소름 아닙니까? 실제 상황이면 거의 기절이에요. 도둑이어도 진짜 막 총들고 있는 강도여도 말이지. 어, 망했어 아, 아! 좀더 주도면밀하게 보고 눌렀어야 됐는데 내가 안심하고 오른쪽을 딱 돌아보고 나서 뒤늦게 플래시를 터트렸어요 아, 이게 마우스의 영향을 받네? 빛이. 그렇군. 여기 <놀람> 가. 여기 슬슬 따지 말고 그냥 집값면안 돼요. 요즘 같은 시대에 뭘또 밖을 싸돌아다니고 있어. 응? 코로나마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코로나가 퍼지는 것이요집 밖에서 말이야. 어, 싸돌아다니긴 하고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니까 이런 살인마 짓 만나는 거 아니야. 어우, 세상에... 아우, <웃음> 깜짝아! 이게 이 페이지 그러니까 왼쪽 딱에 게이지가 늘어날 때부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네요. 어, 뭐샘 아니. 와, 깜짝이야. 어유, 야, 나 보고 있는데 생겨. 뭐 장난해? 와, 후반에는 진짜 이게 왼쪽 줄부터가 너무 고비야. 따기도 너무 힘들어. 애들 왜안 나오냐? 아왜 자꾸 애들이라 그러지? 내가 프레디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 명 같아요. 어? 알고 보니까 쌍둥이 막새 쌍둥이 이런 거 아니야? 한 명이 눈뽕나 해가지고 으악 이러고 있는 동안에 다른 애가 슬쩍 오는 거지. 이렇게 말이야. 왜 저렇게 서 있냐고요? 이게 살인마의 집인데 살인마가 이제 도둑을 먹잇감으로 본 거죠. 야, 거의 다 했다. 거의 다 했다. 거의 다 했다. 조금만 <놀람> 아! <놀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그렇지. 그렇지. 으아! 뭐야, 이건? 클릭을 해서 움직일 수 있대요. 우 클릭을 눌러서 문을 닫는다. 뭐 하는 건데 이게? 어, 뭔데? 어! 오 아, 와,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한 번에 이해했어 한 번에 해했 어? 뭐? 어? 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주변을 둘러봐야 되는구나. 가, 빨리! 뭐죠? 어오오오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미안해, 미안해, 그만해,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어어어어어어홀리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 나 에임 별로 안좋은데.. 큰일났네 뭐야 저거 어! 와 마네킹으로 페이크도 치네 아니 근데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잡으라고요 계속 대각선으로 왔다갔다 해주면서 어어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여기 사람이 있어요! 아저똥 싸는 중이라고요! 왜 그래요! 진짜! 니 얼굴에 똥 뿌려버린다 아, 마네킹 나올 때는 움직이면 안 된대요? 오케이, 알겠어. 힌트 고마워요. 아! 야, 아, 장난해? 나 움직일 여니까 생겨! 와, 진짜 너무했다. 와. 이것도 운이네. 내가 딱 클릭하려고 하니까 마네킹이 생겼어. 이 정도쯤이야. 호. 어? 빨리 가. 빨리 가라고. 어, 갔다. 호. 호! 아, 약간 쉬는 시간이네. 마네킹 있을 땐 움직이면 안 되니까 살인마가 나올 리 없겠지? 그렇군요. 사라졌네요. 어? 마네킹이 계속 나와주네? 고마워. 계속 그렇게만 해줘. 니가 나오면 살인마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만 움직이면 될것 같아요. 어, 안돼! 한 대, 한 대. 아! 사람 있어요, 사람, 사람. 사람쓰. 싸는 중, 싸는 중. 거의 다, 다, 다, 다, 다 쌌는데. 왜 그래, 왜 그렇게 사람이 급해. 얼마나 급동인 거야. 훗! 막아버리겠? 야, 아니, 개새끼! 야, <웃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너무 급한 나머지. 나도 쌀래. 하이! 너 몸이 되게 좋구나 왕년에 내몸 같다 야부럽부럽이퉁 소리가 나서 마네킹을 발견하기가 조금 쉽네요 이렇게 있으니까 거의 안보이죠? 근데 방금 퉁 소리를 듣고 제가 인지를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우리집 아니에요? 아니 왜 우리집에서 이렇게 불을 꺼놓고 손전등으로 아 우리집 아니구나 나 도둑이구나 야, 아, 도둑이구나 못 도망치고 있는 거구나 보지 마요 진짜 보지 마요 나 혼낸다 헬로 가까이 가서 보고 싶다 어떻게 생겼나 에임 맞추는 게 진짜 상상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 진짜 조금이라도 늦으면 죽거든요. 이게 후반으로 갈수록 에임 바뀌는 게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어? 지금이야, 물 마시기. 됐어, 갔어. 안돼안돼안돼안 돼, 돼, 돼, 돼. 아니, 으아, 차 탈보에다. 와. 헤임 맞추기 너무 어려워요. 약간 엘사가 어렸을 때 이런 기분이지 않았을까? 동생이 쿵 쿵쿵. 어? 어, 살았다. 뭐야, 이건? 어허. 그리고 우클릭을 누르면 숨고,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스페이스, 스페이스, 스페이스. 어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사람 있어요. 왜 그래요? 이걸 우클릭으로 누르면 나갈 수 있다고? 아, 이렇게 빠르게 <웃음> 이렇게 뒤돌고,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아, 여는 게 너무 어려운데. 뭔가 이렇게 세 개를 딱 봤을 때 낌새가 있으면 아약으개새 네, 응? 뭐지? 뭔가 보여야 나 너무 느렸나? 손이? 어어! 아! 아! 아 이게 이게 이렇게 보면 안되고 하나하나씩 봐야 되는구나 한 번이라도 놓쳐버리면 그냥 죽네 아이 되게 조그맣게 나오네요 저 친구가 이렇게 <웃음> <웃음> 내가 더세이새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해내다이 말이야. 천천히, 천천히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신중하게 조금 조금씩 하고. 야, 아니 잠깐만요. 너무 빠르잖아요. 어? 너무 빠르잖아요.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여는거는 X 쉬... 아! 아 진짜 너무 빠른데요? 나 우클릭 눌렀어 나 진짜 빠르게 눌렀어 이거 반사신경 오바잖아요 좀 찾아야 될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러면 켜놓고 찾아야 될거 아닙니까 살려주세요 왜 안나오지? 아니 왜 문을 안열죠 안올때도 있나봐 어소리가 안들릴때도 있어 이거 봐. 멋소리가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왜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지 알겠네. 무서워서 어려운 게 아니야, 이거. 으아악! 저 슬슬 목에서 피 나오는 것 같거든요. <웃음> 뒤돌아보고 있을 땐 우클릭을 눌러도 바로 안 숨네요. 우클릭, 아이 개새끼! <웃음> 마지막 볼 때는 좀 신중하게, 확실하게 없구나라는 걸 보고 뒤를 돌아봐야겠다. 어, 이렇게. 어나나 yeah. <놀람> 우클릭 나 누르고 있었어 나 미쳤나봐 나 미쳤나봐 음 <놀람> 절대 너의 얼굴을 가까이 보지 않을 것이야. 늦었다 확실히 우 소리가 들릴 때는 숨긴 숨어야 돼 혹시 잠을 새 따고 있을 때도 숨을 수 있나요? 안 숨어져요 뒤를 돌아보고 숨어야 돼뭐 이딴 게임이 다 있지? 손 덜덜 떠는 거 보여요 지금? 도둑도 떨고 나도 떨고 모두모두 떠는 아름다운 세상 오! 안 열죠? 아니, 자물쇠가 줄어드는 게 진짜 오바예요. 게이지를 계속 채우려면 어쩔 수 없이 엄청 빨리빨리 빨리 봐야 되는데 이게 딸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 <웃음> 이거 깬 사람 있기는 해? 앗! 아 봤는데 아, 제가 앗! 하는 거 들으셨죠? <웃음> 앗! 앗! 아, 봤는데! 아, 세 번째 있으니까 이게 참... <웃음> 뭐라고? 내가 오늘 운이 안 좋은 거 같다고? 운이 안 좋으면 실력으로 급하면 되지! 그 정도도 이기지 못해서야 못할 것 같아. 음...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슬슬 감이 오는 것 같군요. 랄랄랄랄랄라 열어보시지. 나도 대충 공략을 파악한 것 같거든. 어서 열어서 나를 잡아 보시지. 솔직히 농담이었어요. 그러지 말아주세요. 자신이 없거든요. 아... 좀 늦었다. 아... 버벅거렸어! 그니까 러 이게 어떻게 하는거냐면 지금 이게 이 열리는 <놀람> 너무 빠른데? 열리는 파란색 영역이 있잖아요 파란색 영역이 바뀔 때 제가 일정 확률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파란색 영역이 바뀌기 전까지 이 친구가 만약에 나타났을 때 바뀌기 전까지 안 숨으면 죽는 거야. 눌러라. 아워 뭐 소리가 났었어못 아, 들었어. 그냥 입 닫고 있어야겠다. 딱이네. 아 보고 음 없군. 어. 뒤로 돌면서 어 방금 봤는데 하면 뒤져. <웃음> <웃음> 아나 잘못 숨었어. 아 자꾸 좌클링 눌러야 되는데 오 근데 오는 거 무엇? 오는거 무엇? 뭐? 뭐야! 아 이게 그냥 계속 숨어버리면 열어도 이렇게 열어도 죽나보다 너무너무 아무 이유 없이 숨어버리면은 있지도 않은데 숨어버리면은 죽나봐요 이 자물쇠는 또 어디까지 따야돼 왜 보이지도 않아? 아 진짜 짜증나네 야, 즐겁다. 할수 있다. 어 소리 들렸어요. 이게 확인을 하고 숨어야 되나? 아, 소리만 듣고 바로 숨으면 안 되나? 아니, 어디까지 채워야돼? 저 게이지를 아저씨... 왜다 최신형 자물쇠만 써요? 돈 많아? 나한테 후원이나 해줘 나 8시에 방송하거든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나쁜놈아 살수 없다. 살수 없다. 진짜 끝이 없다. 끝이 없어.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에이, 그렇지 나왔어? <웃음> 끝이야 이게? 아! 9 1, 1 진짜 인간 승리다. 심지어 도둑놈 여자였어. 뭐야, 잡혔어 또? 아니, 내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탈출했는데 결국엔 또 잡혔어요? 8보디디스 웨어 폰 디스 모눈 all over the neighborhood some of them have at least 59 wounds on their bodies experts declared they were all killed with the same weapon 그 폴리스 receive d multiple calls last night around 8pm 5의 Witnesses saw a tall s h i r t l 잡혀서 죽었고 아침에 시체 발견됐대요. 그래서 정신병동에 지금 범죄자 잡혀서 수감됐다는 얘기인것 같은데? 여기 병명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인공 죽어보니까 좀 섭섭하네 아 그래도 이거 게임 게임 스트리머 많이 없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깼어 깼어 이걸 왜 보여주는거야? <웃음> 나중에 뭐 병문안이라도 가라고요? 아 정말 이유를 모르겠네 어어 어, 뭐야 드래그가 돼 아 뭔가 아쉽네 스테이지가 총 3개였던 거잖아요 그쵸? 맨 처음에 문 따고 들어가려고 했던 어떤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그 스테이지랑 문을 막는 스테이지랑 세 갈래길을 보고 밖으로 나가는 스테이지 이렇게 총 3개였는데 난이도가 아 진짜 자비가 없네요 확실히 프레디가 정말 잘 맞는 게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만큼 깼을 때의 쾌감은 굉장히 크네요 무엇보다 이게 놀래키는 그점프스퀘어라고 하죠 그 놀래키는 요소를 확실히 알아요 제작진들 딴건 모르겠고 놀래키는거 하나는 진짜 잘 만든 게임인거 같아요 l a s t 네 n 버 e i g h b o r 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지만 난이도가 너무 높았다는거 에서 좀 감점을 받게 되는 게임이네요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과정류